천일입니다. 아이고, x 스 됐어요, 엑 아이, 이런 참. 여기 식장산 올라가는 데인데. 아이고, 동절기 누나와서 사고 많이 난다고 이거 막아놨네. 아 지랄, 이거. 하, 아, 참. 현재 시간 2월 12일, 11시 57분. 아이고, 이거 미쳐 붉었네요, 이거. 그래서 선을 차 저기다 대놨어요. 저 시끄러운 저기, 저기. 무주가는 고속도로, 저, 신신도 하고, 천일차, 저두 번째, 어가게 해놨고,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참. 그다가 여기까지 와서, 저쪽에, 그, 살림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갔다가, 뒷밖으로 내려왔어. 공사한다고, 눈 와서 못 올라간디야. 그래서 지금, 이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기 또, 또, 헛올라게 고 걸어 올라가야 생겼어, 지금. 예, 천일이, 일단, 나섰으니까, 가보자고요, 예? 아, 아, 이런 참, 젠장. 젠장! 차가 안 다니니까, 조용하게 좋긴 좋아요. 어? <웃음> 아이, 참, 지랄. 아, 지랄이요. 이거, 이차들이 평상시에 그, 차를 대놓던 자리가, 저 철탑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2km야, 2km. 아이, 지랄. 그래서, 이거 지금 천일지 올라가는 이 코스가 왕복 왕복 8 k m 8키로 넘 거야, 이거에요 오늘 날 잡았어요. 이걸 겨울에 여기를 막아 놓은거 전혀 알았는데 그럴것 같으면 여기를 아예 오늘 코스를 안잡았는데 말이죠. 요령 피느라고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 왜 이러냐고 <웃음> 오늘 진짜 천일 돌아버려요. 그, 올라가면서, 사실령 할아버지 할머니께, 중알, 중알, 중알, 얘기는 했어요. 응? 얘기는. 이제 자, 소주, 막걸리, 떡. 그 다음에 온도는 또 특별히 또 순대도 넣었네. 아, 참, 아구, 무거워라. 거기에 또 초도 넣었어요. 아 참. 자, 올라가 보자고요. 보이죠. 이렇게 사람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주 그냥 널널해요. 널널해요. 널러려. 근데 지금 이제 열두 시도 넘었는데 낮에 아까 보니까 날이 춥고 아침에 안개 가껴가지고 나무 위쪽으로 저쪽 보니까 그냥 막 하얗게 소리내린 것 같이 그렇게 돼서 되게 멋있다가만 지금은 해가 올라가지고 녹아서. 물방울이 다 맺혔어요, 물방울. 이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응. 어디 이쁜, 이쁜 아가씨나, 아줌마나, 어디야, 나타났나 모르겠네. 어서쇼 할텐데. 어, 자, 이 천일이 올라가려니까 하도 힘들 것 같아서, 어, 미리 미쳐가지고, 아, 어, 저, 중얼중알 하는 겁니다. 자, 또 가보자고요. 저기 저 철타 보이죠? 아이고 예전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철타 밑에다가 차를 대놓고 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저기 막아 놔가지고 여기까지 <웃음> 아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저게 40분 지금 40분 올라왔네 <웃음> 저기 뭐요 그 환경 뭐 측정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어요 아 진짜 하늘 천일 발에 땀나요 땀나 아고아고아고 이제 저 철탑 너머로 여기다 갈거예요아이고 이런 또 영상이 또 들리네 암튼 여기 철탑 다 왔습니다 넘어갈거예요 네. 가보자고요 또 지금 천일이 걸어올라온 길이 세천 근린공원 여기 2.4km 올라온 여기고 일기로 올라가면 이제 대전 식장산 문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망대도 이렇게 잘은 놨어요 근데 천일은 이 앞을 구절사 구절사 지금 2.4km <웃음> 여기서도 2 4 k m 야 아이씨 이제 반땡 왔네 어우 돌아버리겠네 예전에 우리 제자들이랑 요걸로 같이 내려간 적이 있어서, 우리 제자들은 옛날 생각이 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 2.4, 2.4니까 합하면은, 어 4.8. 그렇죠? 어 4.8. 아유, 왕복. 그러니까, 5kg 잡고, 합이 10kg, 10kg 나오네. 아, 자, 내려가요. 여기, 여기, 여기 내려가 여기, 여기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 일로 내려갈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쪽으로 차를 끌고 올라갈 때, 뭐, 눈이 왔네, 녹아, 안, 얼었네, 그러더니, 올라오다 보니까, 내과에 이렇게 얼음이,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았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요 하얀 거, 전부 얼음이에요, 얼음. 아이고, 좋겠다. 올라가요. 자 안녕 나는 천일법사야. 네 이름은 뭐니어 반갑다. 어 다람쥐야. 어 어디 갔을까? 아, 저 아래 저길 보이죠 저거? 그리고 무슨 소리도 들려고 공사하는 소리. 하이길 타고 저 아래 마을이 있는데. 자몰이에요, 자몰. 옥천이군, 군부면. 그, 저기, 인도 타고, 여기 소리 들리는데, 공사하는데, 저기 나무가 요 앞에까지 바로 보이네. 끝에, 희미하게, 어디 보자. 어디사이로 오나. 쫙차 내려가는 데 하나. 아, 저거 아니구나. 아, 요 나무 사이. 나무와 밑에 나무. 요 사이. 요거 아 이런 아 이건 여기까지 왔다가 못 올라간다 해가지고 대바퀴로 돌아와서 돌아온거야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언더 능선 올라왔어요 어 세천공원 3.5 전망대 구조사 0.7 보이죠 아이고 이제 홀트 다 와가요 차를 끌고 왔으면 이 도로 앞에 이거 하... 일로 올라왔을 건데 눈이 하... 눈이 있긴 있네요 하... 아이고 눈이 이렇게 있어도 이천을차 같으면 얼마든지 올라오는데 이러의 새끼들이 공사한다고, 어안믿겨져 가지고 말이지. 저기 한사람 올라오네. 후. 어, 아이고 저 언덕까지 이렇게 틀어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응? 이 저기 올라왔다가 다른 차가 올라왔다가 자우인데 응? 아, 다 갑니다. 아, 운누가참 좋죠. 이 안개 지금 아침에는 그 서류 같이 되었다가 지금 오후 되니까 이렇게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 멋있습니다 어 지금 이 전에 구절사 식장산 다가가는데 저쪽에 원무 뭐 여기 폭파인데 옆으로 나오고 여기 폭파인데 여기 희미하게 큰건물두 개가 보여요 조금만 당겨 볼까요 보이나요? 희미하게. 요게 대전역, 대전역 쌍둥이 빌딩, 이 쌍둥이 빌딩. 그 대전역, 그 철도, 음? 아 철도공사 그 건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전 시내가 이렇게 운무에 가려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멀리, 어? 참 좋습니다. <웃음> 이게 옥천군에서 돈좀 드렸네요 옛날 이길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도 길도 화내놓고 이걸 다 해놨어요 어이구 참 신경 썼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옛날 길이고 천연이 가는게 옛날 길이고 어? 어째서 이런 어? 이런 이쁜 짓을 했대야 근데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안 오네요. 그래서, 굳이, 굳이, 게 글쎄, 응? 여기 뭐, 길렐라겠을까? 응? 참나, 저,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이구절이구저사 어, 경례가 보입니다. 응? 예. 아이고, 오늘 천에날 잡아가지고, 진짜, 응? 빡세게 지금, 기 왔습니다. 이렇게, 어, 참, 돈 바르니까 좋긴 좋네요, 응? 그래서 저 아래쪽 아래쪽으로 아래쪽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저 멀리 저기 벼락 저기 있는 게 이제 산신각 어 천일이 갈 곳이죠. 가상인사를때요 요거 요거 요거 요사 요거 요저요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거 저 바위 틈새 요게 산신각 응?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실상각 이렇게 있어요 이 바위 틈 사이에 저렇게 판도 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만 당겨 볼까요 이렇게 바위, 수, 바위 속에 어 여기 산신각도 마찬가지로 산신각은 천일이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걸 엔날이 허물어져 가지고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새로 졌는데, 저렇게 보이다시피, 어 밑에 받침대, 새 파이프를 또, 새, 어, HB인가요? 저거 태우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바이 밑에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깎아지는데 저런데 저놓고 저렇게 수행을 하고 기대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산곡대에 이제, 이게 무슨 파이고, 절벽. 아, 이제 왔으니, 자, 배웅전부터 인사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구절사. 아,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대웅전. 아, 천일이 밝힌 향한 자료에요. 이렇게 어, 보살님하고, 우리 부처님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어. 나님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초, 이제 초는 바꿀 때가 됐네. 아 바꾸겠고. 그렇죠? 어, 나님 일종 같은데, 딱히 여기서 뭐라고 호칭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하... 자, 이차 그, 인증샷 한번 볼까요? 음. 자, 쳐 드립니다. 어, 한, 끼긴거리고잘 올라갔어요. 부처님께, 부산님께 인사 올리고, 이제는 저 산신각, 저 올라갈 거예요. 음. 어찌냐 응? 어? 아이고참 어이 전부터 응? 태... 어? 내 어떻게 해 어? 참 니가 뭐 짐을 걸게 뭐할게요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거. 묶어놔가지고 산속에서 여기 배꼬도 두 마리 있어요 배꼬 어? 어? 얘네들도 반가워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천에 올라오면서 천일만 봤단 말이에요 내려놓 사람도 없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구려워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뻐라. 참. 어. 자, 여기 대웅전. 아. 자, 이제 올라갑니다. 예. 산신각여 예, 거의 다 왔어요. 멀리서 봤을 때, 이거 내가 h 빔이라겠는데 h 빔 아닌, 아닌가? 그렇게. 그래도 h b 작은 건 없네. 이렇게 해서, 바위 밑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산신각이 요거보다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늘리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낸 거예요. 자, 올라가요. 어, 이 산신각 내부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이 2시 40분이고, 천일이 아까 출발한 시간이 12시. 지금 인사까지 마치니까 이제 2시간 40분 걸렸네요. 그죠? 음.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가요. 그서 어, 여기 지금 천일이 그저 초, <웃음> 한번 살펴볼까요? <웃음> 이 천일이 가져온 초입니다. 올려놓고, 초고 여기는 누가 많이 안 가져와요. 딸이 신도들이 많아서 막 와서 골카출을 가져온 좋은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찾는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일이 아, 초 투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 타면 은 아마 가락 끼우실 거예요. 이게 술, 막걸리. 물. 그 다음에 이거, 천일이 얘기한 순대. 어? 순대. 이렇게 해서, 떡. 떡세 가지. 과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 물론, 시주 복전화. 여기 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 산신하러 태어나셨다 보니까, 딴때 이제 유선주신 넘어갔는데, 그, 여기 아래 그, 동작. 어? 산신동작. 하고 이제 이 동료는 아니고 할머니 같아요. 이게 네 나이가 이렇게 그죠? 아기라고 못 보잖아. 그죠? 어, 할아버지만 이따만큼 그리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죠? 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봐봐요. 응? 음. 그죠? 자, 호랑이는 내내 호랑이 보아 요렇게 해서 차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요 초까지 서까지 하고. 자, 전에 바간 영상은 한번 보여줬죠? 한번 볼까요? 아, 인사 다 하고 기도가 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네. 에이, 저게 이제 옥천 산꼭대기 하얗죠? 음? 아, 눈이 아직 그렇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4시에요 4시, 4시 5분인가? 아, 어, 이렇게 됐고 천일이 지금 구절사에서 3시, 3시에 출발을 했는데 철탑까지 올라갈 때는 한 2시간 걸렸는데 네, 내려오는 데는 1시간 아, 1시간 정도 걸렸네. 그랬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내려가야지. 저기 올라올 때 주차한 데 거기까지 여기가 2km에요 2km 내려가는 것도 여기서도 2km 2km인데 올라올 때 40분 걸렸으니까 내려가는 데는 한 25분이나 30분 아마 그렇게 안 걸릴까 싶어요 자 천일이랑 구경 잘 하셨나요 천일 아 이제 다리도 아프고 아고아고아구자 <웃음> 내려가자고요 음. 아이고 이 천일이에요 지금이 4시 35분 아까 4시 진짜 35분 걸렸네 아 여러 도 비슷하네 나이 <웃음> 참나아저 어, 언덕에서 그래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도착했어요 나왔어요 아까 12시에 아 어, 12시에 올라갔다가 아 어, 이제 어 이제 그 인사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어 여기까지가 이 차들이 아 어, 식장산 여기, 그, 여러분들, 혹시, 이쪽에 전망대 구경하실는일 있거든랑, 여기를, 그, 세천, 아, 세천인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저, 저 고산사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세천유원지, 세천유원지인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아까, 채널차 이거, 그, 사 그, 얼음길이라고, 눈 왔다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말라, 말 이게, 이게 흙, 발흑 아이, 지랄, 참. 으아! 새, 차. 새차. 나중에 세 차야 해 되겠어요. 자, <웃음> 이렇게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저기, 저기, 저기, 때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제 천일 들어갑니다. 어, 어제 구경들도 했나 모르겠네요. 어, 다음에 가실 분들은 올라가보세요. 괜찮아요. 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호만도고성 성계한적, 치령지신, 콜륜대계, 통제만국, 사랑신이, 의성보덕진군, 영보천전, 사랑대승전나호만도고성 성계한적, 치령지신, 콜륜대계, 통제만국, 사랑신이, 의성보덕진군, 영보천전, 사랑대승전 나무만덕 구성 성계한적치룡이신콜륜대계 통제만국 산왕신이 의성 모독진군 영보천전 산왕대성전 대산도산 산왕대신 태학수학 산왕대신 대각수학 산왕대신 대축수축 산왕대신 이산주천 산왕대신 이십육적 사랑 대신 회양명산 사랑 대신 사회 필발 사랑 대신 영산복산 사랑 대신 금기대덕 사랑 대신 청정백고 사랑 대신 현무조자 사랑 대신 동서남북 사랑 대신 원산복산 사랑 대신 상방하방 사랑 대신 충상일상 사랑 대신 영험하고 영험하신 만산 사랑 대신. 오, 음. 금여울령 사바하.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 산왕 대신사랑대신사랑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Clam clam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산왕 대신 사왕 대신 사산 소산 사랑 대신 태약 대학 산왕 대신 사랑 대신 산왕 대신 태축 수축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정당 사랑 대신, 사회 필요한 사랑 대신, 명당 토산 사랑 대신, 큰 기대도 사랑 대신, 청정 백고 사랑 대신, 현무 조자 사랑 대신, 동서남북 사랑 대신, 원산 금산 사랑 대신, 상방 하방 사랑 대신, 형상 기상 사랑 대신, 영업 막고 영업 하신 만산 사랑 대신. 봄, 극, 극, 울사바